순수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라 졸졸졸 흐르는 물을 보면서 저 개울물이 언젠가는 바닷물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저렇게 흘러서 언제 바닷물이 드나 걱정하고 있는가 개울물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보면서 개울물이 언제 바닷물과 만날지 의심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겨울물이 저렇게 흐르고 또 흘러 언젠가는 분명 바다로 나갈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.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분명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. 다만 저개울물처럼 천천히 느리고 쉬지 않고 평생을 가야 할 뿐이다. 인간의 마음은 본래 깨끗한 종이와 같다. 그래서 깨끗한 종이에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나고 깨끗한 종이로 생선을 싸면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 누구와 인연을 맺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향내가 다르다. 이 세상에 태어나 어리석고 그 마음이 어질지 못한 사람을 만나 죄를 지으면 그대 역시 나쁜 사람이 될 것이고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만나면 덕을 쌓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. 따라서 우리는 현명하고 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할줄 알아야 한다.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아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알아볼 줄 알고 그와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한다. 현명하고 어진 사람은 그대가 현명하고 어진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 알아볼 테니